최고의 카레이서는 엔진보다는 브레이크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. 이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마음껏 스피드를 낼수 있습니다. 말 잘하는 사람도 요 침묵할 때잘 침묵해야 됩니다. 세 가지 상황에서 침묵하세요. 첫 번째는 요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억지를 부를 때입니다.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47은 27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해서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원님은 요 오히려 47은 28이라고 제대로 말한 사람에게 곤장을 때렸답니다. 주명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상대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죄랍니다 아, 상대와 가치가 없는 대화는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요 난처할 때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이상한 말을 할때 괜히 반응했다가는 난처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내 입을 닫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해를 샀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변명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입을 다부르게 낫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해명할 시간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건 인연이지만 침묵을 배우는 건 평생이다 그만큼 침묵이 어렵다는 얘기죠? 말 잘하는 사람이 침묵해야 될때세가지 상대가 억지 부릴 때 단초할 때 그리고 오해받을 때입니다.